세상 큼직한 거대 괴수와 슈퍼 로봇의 격돌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퍼시픽 림 시리즈는 전세계 괴수 덕후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역대 최고의 SF 괴수 액션물입니다 인류를 말살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의문의 생체병기 카이주의 등장 위기에 처한 인류는 곧 예거라고 불리우는 거대 로봇을 제작하여 카이주들의 습격에 맞서게 되는데요 고전 괴수 영화를 오마주한 다채로운 액션 다양한 로봇과 괴수들의 격투신이 관객들의 좌심실을 2단 옆차기로 휘갈겨 주었었죠 그 중에서도 지금 소개해드릴 메가 카이주는 퍼시픽림 시리즈 1,2편을 통틀어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최종 보스급 카이주인데요 원형이 되는 카이주는 도쿄에 출몰했던 라이징과 하쿠자 슈 라이크손으로서 여기에 셀수 없이 많은 초소형 카이주들이 결합 하나의 개체로 거대화를 이루어낸 최강의 변신합체 카이주입니다 5등급 카이주들을 아득히 능가하는 압도적인 체구 최상급 예거들을 한 방에 작살내는 어마무시한 전투력을 선보이는데요. 언제 봐도 웅장이 가슴에 지는 대따 큰 친구들의 이따만한 액션 괴수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주라기 공원 1, 2편에 최종 보스로 등장하여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었던 티라노사우루스 하지만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제작진은 새로운 얼굴의 필요성을 느꼈고 결국 3편에 이르러 스피노사우루스라는 거대 육식 공룡을 새로운 주인공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티렉스의 왕좌를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자의 출연. 그렇게 두 공룡은 운명적인 맞짱을 뜨게 되는데요. 하지만 헤비급 챔피언들의 역사적인 대결치고는 연출 자체가 너무나도 허접했죠 결국 시리즈의 최강자였던 T-Rex는 제대로 된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섣불렀던 대결신은 수많은 팬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이 장면은 결국 시리즈 최악의 흑역사로 남게 되었죠 참고로 T-Rex는 이후 쥬라기 월드에서 호기롭게 부활 스피노사우루스의 화석을 화끈하게 박살내며 복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억지로 보스 자리에 앉아 괜스레 욕만 처먹었던 바지 사장의 최후 역시 주인공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무려 14년 만에 부활한 쥬라기 공원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 모든 것이 완벽히 리부트된 가운데 인도미누스 렉스라는 역대 최강의 공룡이 등장합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다양한 개인기를 장착 뛰어난 지능과 어마무시한 힘, 극도의 호전성으로 쥬라기 월드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결국 놈의 폭주를 막기 위해 렉시가 등장, 관객들을 전율케 하는 시대의 맞장이 펼쳐지고 여기에 시리즈의 찐 주인공인 블루가 가세. 소름끼치는 등장신을 연출한 뒤 역대 괴수 영화를 통틀어 가장 화끈한 결투신을 선보이게 됩니다. 시리즈 전통의 주인공들이 끔찍한 혼종을 물리친다는 통쾌한 전개 깜짝 등장했던 모사사우루스의 마지막 일격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었던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1933년 해골섬 최강의 포식자였던 킹콩에게 어죽자는 공룡 새끼 한 마리가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 정체는 바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육식 수강류의 끝판왕이자 백악기를 대표하는 최강의 공룡이죠. 물론 이 섬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존토사우루스라던가 뭔가 기괴하게 생겨 처먹은 수장룡이 살고 있었지만 어쨌든 티렉스의 가열찬 포스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죠 거칠고 투박한 흑백 화면 위에서 펼쳐지는 두 괴수의 치열한 접전 과연 해골섬의 새로운 왕좌는 어느 쪽이 차지하게 될까요 윌리스 오브라이언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괴수들의 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킹콩의 역사적인 첫 번째 대결 상대였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피터 잭슨 감독은 이 세기의 대결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2005년 제작된 자신의 킹콩 리메이크작에서 해골섬의 모든 요소들을 원작 그대로 재현해내길 원했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거대 괴수들이 새로운 해골섬에 정착 스크린을 한가득 예쁘게 수놓으며 킹콩의 팬들을 열광시켰고 가장 큰 기대를 불러 모았던 티렉스와의 대결씬은 아스타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가상의 공룡으로 대체 무려 3대1의 화끈한 전투씬을 연출하며 공룡과 괴수의 팬들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환장하게 만들었죠 참고로 바스타토사우루스는 섬에 고립된 티렉스의 후손이며 킹콩의 종족인 메가프리마투스와는 상극이라는 설정 따라서 마주치기만 하면 일단 서로를 조지고 보는 해골섬 최강의 1장과 2장 뭐다딴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두그 괴수의 대결은 고전 킹콩 영화의 향수를 불러왔고 올드 괴수 팬들을 만족시키기에 매우 충분했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성공적인 리메이크였죠 Come <takes noise> on. 언제나 짜릿한 흥분을 가져다주는 신화 속 환상수들의 대결 신바뜨 시리즈의 첫 포문을 열어 주었던 영화 신바뜨의 일곱 번째 모험에서는 스톱모션의 대가인 레이 해리 하우젠이 합류 차원이 다른 특수 효과를 통해 다양한 환상 수들을 선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키클롭스와 드래곤의 대결씬은 스톱모션 기법의 정점을 보여주었던 최고의 명장면으로 손꼽힙니다 이후 거대한 환상수들의 쇼다운 은 신바뜨 시리즈 필수 요소가 되었고 차기작인 신밧드의 데모험에서는 켄타우로스와 그리핀 이후 신밧드와 호랑이의 눈에서는 혈거인과 스밀로돈의 대결 신이 등장하는 등. 그야말로 각양각색 개쩌는 괴수들의 화끈한 맞짱신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스톱모션의 클래식한 매력에 옹팡 빠져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레이 헤리아우젠의신바드 3부작이었습니다. 불나방은 전소민 다방은 이혜리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나방은 네 바로 모스라죠 모스라는 인류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선역 괴수로서 오랫동안 고지라의 대척점에 서 있던 가장 강력한 괴수 중 하나입니다 1961년 모스라 단독 영화를 통해 세상의 첫 선을 보인 후 3년 뒤에 제작된 모스라 대 고지라에서 드디어 고지라와 첫 번째 맞짱을 뜨게 되는데요 거대한 날개를 이용해 강력한 돌풍 공격을 구사하고 뜻밖의 강력한 힘으로 고지라를 완전히 제압 순둥순둥한 겉모습과 달리 초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이후 30여년이 지난 1992년 헤이세이 시리즈에서 새롭게 부활한 일명 평성 모스라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화려해진 색감과 예쁜 비주얼을 장착 수많은 괴수 팬들을 열광하게 해주었는데요 여기에 바토라라고 불리우는 모스라의 흑화 버전까지 참전 고지라와 함께 화끈한 삼파전을 펼치며 괴수계의 비주얼 깡패다운 화려한 눈뽕을 선사해줍니다 서로를 못 죽여서 안달이었던 철천지 원수임의 불구하고 절대악 고지라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쳤던 모스라와 바토라의 모습은 지금봐도 감동이 차고 넘칠 만큼 멋진 연출을 보여주었었죠. 뭔가 라데치에 맞서 힘을 합쳤던 소노공과 피콜로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화려한 특수 효과와 박진감 넘치는 액션이 미친듯이 터져나오는 영화 고지라대 모스라였습니다. 서양과 동양을 대표하는 최강 괴수들의 만남은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성사되었습니다. 고지라의 제작사인 토호에서 킹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 일본식 수트 액션으로 재탄생한 새로운 킹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원작의 해골섬 대신 파로섬이라고 하는 괴랄한 섬에 살고 있으며 전기를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신묘한 스킬을 장착 고지라와 박터지는 결투를 펼치게 됩니다. 물론 저열령 3층 영화로 제작되어 다소 코믹한 요소들이 강조되긴 했지만 동서양 최고의 괴수들이 펼친 첫 번째 대결이라는 점에서 안 보면 왠지 찝찝 뭐 곧단 느낌이랄까요 말 그대로 최강의 괴수들이 벌이는 세기의 빅매치 과연 그 승리는 누가 거머쥐게 될까요 카메라 시리즈는 토호의 고지라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괴수 프랜차이즈입니다. 거북이를 모티브로 한 독특한 디자인 몸을 회전시켜 하늘을 나는 메카니컬 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무려 어린이의 친구라고 하는 드럽게 착해 빠진 선한 괴수 역을 맡고 있는데요. 반면 가오스의 경우 지구의 생태를 위협하는 악당 괴수로서 카메라에 대적하는 악의 축으로 등장 시리즈 내내 카메라와 도란도란한 배틀 신을 펼치게 됩니다. 묵직한 파괴력을 자랑하는 플라즈마 화염탄과 무엇이든 썰어버리는 초음파 메스의 격돌 비행기 수 특유의 날렵한 기동력이 돋보였던 화려한 공중전 등 고지라 시리즈와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던 카메라와 가우스의 대괴수 공중 격전, 클래식 괴수 영화의 팬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죠. 가네코 슈스케의 평성 카메라 3부작은 그야말로 괴수 영화계의 혁신을 가져다 준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어린이용으로만 치부되던 괴수 영화 장르를 성인의 눈높이까지 격상시켰으며 괴수들의 디자인에 생물학적 요소를 적용, 보다 현실감 넘치는 괴수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1편 대괴수 공중결전에서는 카메라의 숙적인 갸우스와의 대결을 시리즈 최고의 걸작이라 불리우는 2편 레기온 승례에서는 규소 생명체인 레기온이 등장, SF 장르로서도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준 바 있으며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최종작 사신각성에서는 고대 아틀란티스에서 만들어진 갸우스의 변종 이리스와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성인 취향 괴수물에 걸맞게 호러적인 요소들을 감히 쓸데없이 디테일한 전투씬이 연출되면서 수많은 괴수 팬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괴수 영화계의 레전드로 남아있는 가네코슈스케의 카메라 3부작 절대 놓치지 마세요. i est 1 2000년대에 제작된 밀레니엄 고질라 시리즈는 계속되는 혹평과 흥행 실패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고질라의 제작사인 토호에서는 헤이세이카메라 시리즈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가네코 슈스케를 영입하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대괴수 총공격 지금까지 반강제로 선역이 되었던 고질라를 악역으로 회귀시키고 킹기도라와 모스라를 선역으로 배치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구도의 고질라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로써 초대 고질라가 선사했던 절대적인 공포 재난과 멸망의 아이덴티티가 완벽히 부활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악의 화신이었던 킹기도라가 수호신으로 등장 선과 악이 완전히 역전된 참신한 연출로 관객들로 하여금 크나큰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등장하는 킹기도라의 황금빛 각성은 고질라 팬들의 마음을 온팡 설레게 해주었던 최고의 연출이었죠 결국 이 작품은 24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 무너져가던 고질라 시리즈를 간신히 되살려 주었는데요 하지만 주요 고객층인 어린이들이 무서워진 고질라를 보고 오열하는 일이 속출 결국 토우는 다시금 눈높이를 낮춰버리는 시대의 병크를 저지르고 맙니다 작품성보다는 눈앞의 이익이 먼저 였던 것이죠 손발이 오그라드는 수많은 괴수 특찰물 가운데 마치 흙속의 진주 같았던 최고의 영 카네코 슈스케는 역시 진리입니다. 램페이지는 동명의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거대 괴수 영화입니다. 원작 게임 자체가 괴수들을 이용 건물이고 자동차고 싹다 때려 부수는 화끈 뽀짝한 게임이었는데요. 영화에서도 역시 이러한 느낌을 그대로 적용 세 마리의 변종 괴수들이 도심으로 침투하여 닥치는 대로 다뿌개고 다니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흰색의 알비노 고릴라 조지 날개 달린 괴물 늑대 랄프와 난폭한 성격의 거대악어 리지까지 다양한 개성을 가진 슈퍼한 괴수들이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을 신나게 조져주십니다. 애초에 스토리 따위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화면 가득 펼쳐지는 세기의 본격 철거 액션이 괴수 팬들의 마음을 축축하게 적셔 드리는 영화 지금까지 램페이지였습니다. 2017년 킹콩의 세계관이 몬스터버스로 편입됩니다 고질라와의 최종 결전을 위한 레전더리 픽처스의 큰 그림이었죠 여기에 등장하는 콩은 아직 성장중인 개체이며 종의 명칭은 티타누스 콩 신장은 약3 0 m 로 역대 킹콩 중두 번째로 거대한 개체입니다 해골섬 원주민들에게는 거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지만 숙적인 스컬 크롤러들이 득세하며 티타노스콩의 유일한 생존자가 되고 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 압도적인 전투력을 뽐내며 스컬 크롤러들을 아작 내는 모습은 역대 킹콩을 통틀어 가장 박력 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이제 곧 펼쳐지게 될 고질라와의 최종 결전이 더더욱 기대되는 이유랄까요? 몬스터버스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킹 오브 몬스터는 2014년에 개봉했던 몬스터버스 고질라의 정식 후속작입니다 시리즈 최고의 인기 캐릭터인 모스라와 로단, 기도라가 등장하며 괴수들의 정식 명칭을 타이탄으로 설정 몬스터버스의 세계관을 확실히 정립시켰는데요 원작 시리즈를 아득히 능가하는 역대급 전투신을 구현 블록버스터급 괴수 배틀물의 진수를 보여주었었죠 잠극기지에 잠들어있던 악의 화신 기도라 일명 몬스터 제로라 불리우는 외계의 괴수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에 반응한 전세계의 알파 타이탄들이 동시에 각성, 서로를 신나게 치고 받으며 끝판왕 결정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매우 당연하게도 고질라와 모스라가 선역으로 등장 기도라와 로단 콤비에 맞서 박력 넘치는 태그 매치를 선보이게 됩니다 헐리우드의대자본이 만들어낸 극강의 괴수 배틀씬 곳곳에서 등장하는 고전 괴수물의 아련한 오마주가 괴수 팬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데요 비록 지루한 인간 파트로 인해 전체적인 완성도는 기대 이하였지만 오직 괴수들의 전투심만 놓고 본다면 가히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강의 자리를 놓고 버리는 거대 괴수들의 정상급 타이틀 매치 놓치면 안되겠죠 몬스터버스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이자 킹콩과 고질라의 드림매치를 성사시켰던 역대급 콜라보 영화입니다 1962년에 제작된 킹콩 대 고질라 이후 무려 59년 만에 성사되었던 역사적인 리매치였는데요 동서양 최강의 괴수들이 몬스터버스 세계관에서 완벽히 리부트 할로워스라는 우 지구공동설을 내세우며 두 타이탄의 대결을 그럴듯하게 그려냅니다. 극중 고질라와 콩의 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라이벌이라는 설정인데요 그로 인해 두 타이탄은 서로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의식하고 만나기만 하면 오지게 까고 후리는 무차별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명실공이 최강의 괴수라는 타이틀 에 걸맞게 치어 특별한 접전을 벌이는 고질라와 콩 에서 만들어낸 메카고지라가 깜짝 등장 기도라의 유전자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키며 폭주를 일삼게 되는데요 결국 공공의 적에 맞서 잠시 힘을 합치기로 하는 고질라와 콩 그렇게 두 마리의 타이탄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최강의 적과 맞서게 됩니다 오랜 괴수 팬의 입장으로써 그야말로 한 장면 한 장면이 소름 그 잡채 거대한 괴수들의 화끈한 죽방 릴레이가 온몸의 말초신경을 구석구석 한질러 드립니다.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평점도 안 나와, 조회수도 안 나와, 마감도 못 맞춰.